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로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어제가 성탄절이고 오늘도 여러분의 성탄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면서 어제보다 더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한번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리크리스마스. 받으세요.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자, 우리 오늘 어, 말씀은 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오병여의 이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서 작은 아이가 어, 들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만, 최소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을 다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까지 남았더라.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참 충격적이었던지, 여러분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음,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엄청난 결과, 놀라운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크리스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오병이어의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 네. 그래서 작은 것으로 놀라운 어떤 결과가 내게 이렇게 다가왔다. 그걸 가리켜서 오병여의 은혜다 기적이다 여러분 이 오병여의 역사가 단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오병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뭐 많게 하진 않았어요 계속 주님 앞에 드렸을때 저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환경과 상황과 내 마음에 아주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일어났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오병이어의 은혜인 것이죠. 알렐루야 지난 11월 말에 목요일인가 어느 한 우리 교우께서 제 목양실에 찾아와서 자기 가족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같이 좀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지난 목요일 날 기도 같이 했고 주일 날 제가 없을 때 목양실에 들어와서 제 아내에게 지난주 함께 기도했을 때그 문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풀리지 않던 가정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는 그 감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심이 증거였고 작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을 때에 오랫동안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우리가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일어났던 은혜.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오병이어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오병의 역사는 각가지 형태로 중단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겠는가? 우리가 중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오병이의 이런 역사가 다양하게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목사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묻는다면 한몇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뭐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쉬지 않고 성경도 읽고 중단 없이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기도 가운데 계속 끼어 있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한번 여러분 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어, 자막에 그렇죠?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아. 이게 언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야 아멘 손뼉을 쳤어요. 그렇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수평적인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탁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내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뭐 양적으로나 내적 상태 또 인격, 능력 모든 면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에서 볼품 없는 자, 가장 미약해 보이는 자, 가장 불쌍해 보이는 자, 또 가장 시시해 보이는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너무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는 나라는 이 유교 전통이 강하잖아요. 이 유교 전통, 유교 사상과 복음의 본질적인 좀 차이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교의 핵심은 예더라고요. 예, 예, 예를 갖춘다 할때 예.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도리를 뜻하는데, 유교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언제나 강한 자, 높은 자, 연장자, 한마디로 작은 자가 그런 자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사상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받들고 나의 어린 자가 연장자를 언제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유교의 예들고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섬겨야 하며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 이두 가지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 높을수록 낮은 자를 섬겨야 하고 강할수록 약한 자를 위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와 물질과 학업과 건강과 지식 다 이런 것을 막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 다내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글찬의 바른 생각이라것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언제나 동일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누가 보면 1 0장에 전해지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스니가 된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어, 그 강도 만난 자 곁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레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이 자가 자기들이 섬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인간으로 조차도 잘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만나 쓰러진 자를 목격하는 즉시 다가가서 그의 상체를 상처를, 상처를 싸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막으로 데리고가 시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셨잖아요 주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처럼 가장 작은 자를 찾아 자비를 베풀고 그를 섬기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가장 작은 자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의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자기가 생명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순간부터 또한 자기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작은 자를 찾아 그를 섬기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그 대상이 예를 들면 바뀌게 마련입니다 바뀌게 마련 이것이 이 세상의 자선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구제, 자비와 우리 크리스천의 성김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자선, 세상에 말하는 구제는 그 자체가 딱 어떤 개인, 특정 단체로 이렇게 정해져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 이러면 딱 이렇게 빠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 딱 이렇게 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안의 섬김은 가장 작은 섬김으로 그로 하여금 또 다른자를 섬기도록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 교회에서 이 알파 코스를 할때 보면 알파 코스 할때 가장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캐스트들이죠. 게스트들 그래서 알파 캐스트들을 우리 도미들은 즉 정성으로 저들을 섬깁니다. 근데 알파 수양회를 경험하고, 이제 알파 수료식을 할 때쯤이면, 이 게스트들의 영혼이 굉장히 많이 새로워지고, 또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 도우미들의 그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알파 과정가 끝나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자로 섬김을 받았던 그 게스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섬김을 받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새 생명을 그가 얻었다면 그 생명을 회복한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섬겨야 할또 다른 자를 찾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섬김의 바른 정신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섬김의 공동체로 계속 자라게 될때 참 은혜로운 것은 그런 가장 작은 자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언제나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본문에 보면 이 주님 앞에는. 대단히 군중들이 운집해 있잖아요 맛보금 14장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주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각처에서 대낮부터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낮에 외딴 곳을 찾아온 나 그들에게 해가 진 지금은 먹을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해요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왔기에 당장 집으로 돌아간들 먹을 것이 잘 준비가 예, 될 일도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명만 먹을 것을 들고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툼막 즉, 오병 이어였죠. 네, 그 어린아이는 그 주님 앞에 운집한 대군중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이도 어리지, 뭐, 조그만 도시락 하나 들고 있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정말 미약하고 또 여린 그런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현재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가장 강한 자요. 가장 큰 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빈틀들인데 반해서 이 아이만 먹을 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죠그렇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큰 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빈들들이인데 반해서 이 아이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큰자인 것은 자신만을 위한 그 오병이어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 아이가 섬기기 위해서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던 그 오병 이어가 뭐 그리 대단한 불량이겠습니까 흔히 물고기 두 마리 또떡 다섯 개 그런데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하면 웬만한 이뭐 어떤 크기의 생선을 연상하는데 원문을 보면 헬라 원문에는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익투스, 악디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병 이어에 소개되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예, 이어에는 업사리언으로 되요 업사리언은 없사리언. 가장 한 자그마한 조각 토막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에는 사실 생선 두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칼집 사면 이렇게 토막을 내서 먹잖아요 그한 한 토막 두 토막이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두 토막 따라서 아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은 생선 두 마리가 아니라 생선 두 토막이라 함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미미하고 정말 어, 보잘 것 없는 그런 불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안드레마저도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섭나이까. 안드레가 보아도 너무 보잘 것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를 위한 한끼 불량의 음식은 어른들의 배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불량이었지만, 비록 미미한 불량이었을 망전그 아이가 먹을 것이 없는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오병 이여를 기꺼이 내어 놓았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 기분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작은 자를 섬기려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5천 개 5만 개 빵이 있어 생선도 만마리 생선이 하늘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삶 속엔 오병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쌓아놓은 것은 어쩌면 내 영혼 육을 부패케 하는 그런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언제부터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까지 단한 번도 오병 이어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쩜 그가 이제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병 이어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 전에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가선 그 자기 자신의 그 간증 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에요. 책자 어 자그마한 책인데 그 제목이 참어 재밌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떤 내용인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녀 나이 18살 때 삶의 깊은 좌절을 이기지 못해서 나 죽어버리란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살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대신에 죽지는 않고 몸이 엉망이 되었어요. 죽는 대신에 두 발이 잘려나갔고, 왼손과 왼발,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두 개를 잃었어요 그녀의 사지 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세 개뿐이었어요 이건 처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살고 싶은 의욕도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갖가지 방법으로 계속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아있는 손가락 세개 가지고는 자살하는 것도 용이치 않았어요 자 그런 세월을 좀 보내다가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그녀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을 우연한 기회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아키도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아키도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같이 얻게 되었어요. 더욱이 이 아키도시로부터 청혼을 받고 그와 결혼을 하고 꿈에서조차 상상치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네코 여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내 평생에 계속하겠다. 이걸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부여하긴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진리에 눈먼 자들,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이 요네코 여사는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이 요네코 여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세 개나 있습니다 하, 한 팔과 두 발, 일곱 개의 손가락과 열 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완전한 몸으로 남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때 자신에게는 손가락이 무려 세 개나 있었고 그세 손가락은 오병여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네구 여사는 자신의 일생을 수기로 정리하면서 제목을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이렇게 달한 거죠.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가장 작은 자를 발견하고 기꺼이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황홀할 수 있는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작은 자를 발견하는 눈들이 뜨어지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혹은 나이가 제일 어린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는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온 세 가족일 겁니다. 세 신자일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교인된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눈들이 이제 뜨여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승용차 갖고 계신 분들,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실 때 누가 가장 작은 자이겠습니까? 작은 차를 타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가 도로가에 차를 몰고 가면 가장 작은 자는 차가 없이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 이 운전자들은 동이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가 너무 없어요. 큰차 탄다고, 차 탄다고 지나가면 내가 차, 자기도 혼자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혼자한테 빗기라고 빵빵합니다. 이 문화는 정말 유교적인 문화예요. 내가 큰 차를 탔으니. 여러분, 앞에 사람 지나가면 빵빵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가장 작은 자를 숨기는 우리의 삶인 거,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일상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막 코로나 상황 나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겠는가? 어? 확진자들이에요. 확진자들. 또 격리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섬기할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제가 경험해봤지만 코로나 걸리면 영혼이 탈탈 틀리는 느낌 듭니다. 야, 저는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내가 모형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코로나에 딱 끌리고 나니까 내가 가장 작은 자로 가가 되더라고요.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우리 교우들이 기도와 위로로 전화와 메시지로 저를 격리해주고 섬겨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주님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요즘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 뜨면, 반사적으로 어디서 걸렸대 어디서 묻었대? 어디로 떠나다야 그랬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코너로 몰아가는 경향이 다분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 먼저 좀 내려놓으세요. 아, 확진자 소식이 들리면, 누가 듣다 그러면, 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어떻게 좀 섬겨볼까? 어떻게 좀 위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코로나 때 너무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한번 걸려보세요. <웃음> 그런 거예요. 아주. 가장 작은 자로 떨어지더라. 가장 작은 자니까 누군가가 섬겨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제게 있어서 그날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진을 빼는 날이거든요.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제 설교 준비에 방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목소리조차도 발자국 소리조차도 조곤조곤 하면서 저를 섬겨줍니다. 모든 것을 제한테 맞춰줘요. 이처럼 우리가 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는 달라지게 말이니다 달라지게만. 내가 어떤 때는 섬겨할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또 섬김을 받아야 될 가장 작은 자가 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섬김을 받는자가 또한, 성김받기를 자신의 당연한,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성김을 받는 것은 그에게도 똑같은 성김의 의무가 부여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찬들은 항상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예요. 어떤 때는 내가 성김을 받았다면 나는 언제나 성김받는 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김받았다면 내가 이제 완치됐지 않습니까? 나는 한 6개월 정도는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또 어려운 사람들 확진됐다 그러고 늦다 그러고 그런 분들 또 부지런히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로부터 우리 섬김을 받는 우리 새가족들 단지 섬김을 즐기는 데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이후에 이 교회에 등록하고 좀 정착이 됐으면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목장에서 보세요, 목장에서. 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목자는 목원들을 섬겨요. 아,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섬김 받으실래요? 물론, 목자는 책임 의식에서 꾸준히 그 목원들을 섬기는데, 그 목자로부터 성김을 받은 목원이 한 10년 정도 계속 그대로 있다면, 얼른 그 목원들도 자기 직함은 목자가 꼭 아니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목원들을 섬겨주고 자기를 그토록 섬겨주는 또 목자도 한 번씩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또 섬겨주는 이것이 섬김의 공동체의 마땅한 모습이란 말이러분 토요일날 제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숨겨준다고 그랬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가족들이 저를 숨겨주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틈이 나는 대로 우리 가족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요즘은 외식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외식 가게 가서 배달해 옵니다. 버통때는 제가 가족들을 차로 모시고 제가 한 끼를 쏩니다. <웃음> 그렇게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말이 되어도 남들처럼 놀러 가거나 외식 한번 할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우리는 주말에 외식 한번 뭐 하지 못했어요. 그 처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느 한 끼라도 어느 시간이라도 틈이 나면 제가 또 우리 가족들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작은 자가 있게. 마련님을 알고 실천할 때그삶 속에서 섬김이 일상화되고 그 섬김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섬김 속에서 오병 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실은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는 것자 보세요 가정 안에서 아내는 가족 부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을 어떤 데는 가장 작은 자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남편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꿋꿋이 꾸려가는 아내를 또 어떤 데는 가장 작은 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열한 시부모를 가장 작은 자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친정을 등지고 시집생활하는 며느리를 가장 작은 자로 섬길 수 있어요 언제까지 며느리한테 성김 받으려고만 할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성겨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자가 성겨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참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겨야 하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황금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읽어 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좀더 원문에 충실하게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다음 주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성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성겨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해 주어라는 거예요 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는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대군 중에 모여 있잖아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절대 능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갈리리 여러 굴에서 모여던 빈민들이었거든요 그 많은 자들 중에 먹을 것을 지닌 사람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두 토막을 지닌 한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이 저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그어린아로부터 건네받은 오병 이어로 지금 대군중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시는데 보잘것없는 그 빈민들에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음식을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크다란 극률이요 자비가 아닐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먹거리 챙겨주고 하는 것만도 큰 자비고 극률인데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그 순간에 베푸시는 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나가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짠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자 저기 앉게 하라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대군중으로 하여금 짠디밭에 앉게 하셨어요 여기 앉다 라고 번역된 원어 아나피퍼트는 성경 이 하단의 주석에또 쓰인 것처럼 기대어 눕다 라는 뜻이 기대어 눕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리에 꼿꼿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습관은 두 다리를 쭉펴고 등에 어 벽에다가 등을 기대거나 한쪽 팔을 베고 비스듬히 눈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편한 식사 자리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금방지다 저런냐 그런데 아주 편한 자세 손님이 오면 그렇게 자신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손님을 숨긴다. 당신이 꼬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유, 주신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받는 자가 주인이 된 것처럼,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래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천하기 짝이 없는 빈민들이 대분입니다 그들은 빵을 얻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서 식사 자리 문제를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들로 하여금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남이 내게 해주기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그에게 행해주는 바로 그 섬김의 현장에 황홀한 오병 이어의 표적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위한 한 기분의 식사로 대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열두 조각이나 거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오병 이어의 대역사는 자신이 쓸것다쓴 뒤에 남은 것을 던져버리듯이 주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섬기는 참된 섬김의 현장에서 그 오병의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2000년 전에 베세다에서 천하고 무식한 갈릴리 빈민들을 주님께서 먼저 섬기셨던 그 주님의 섬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 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잇고 나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마국강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진정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차례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보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도 합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가장 작은 자를 발견하는 그런 눈들이 띄어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장 작은 자면 꼭뭐 어떤 시설 뭐, 뭐 이런 사람 뭐, 뭐 장애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분들도 다 우리 섬길 대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기만 그것을 맞추지 말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마 발견하는 눈들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가장 작은 자를 발견하는 눈과 그를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때 오병이의 어 은혜 예, 여러분 삶에 황홀하게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